지금 제가 보기에도 답답해 보이고 보기에도 와, 아, 불편해, 불편해 보이는 이 양압기를 저희가 한번 네. 작동하고 사용하고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네, 네 지금 저희가 양압기를, 네 이게 양압기네요. 오, 바람이 이게 지금 음, 엄청 제... 시원해요. 제... <웃음> 엄청 시원해. 약한 바람이에요, 이거. <웃음> 진짜요? 그럼 제일 센 바람이 어느 정도예요? 어. 한번 그, 틀어줘보세요. 그걸 조작하는 게좀 어, 복잡해요. 그렇기 때문에. 네. 이거는 또뭐 이렇게 들어가서 뭐 조작하고 하는 게 선풍기 같진 않아요? 아, <웃음> 네. 이게, 아 쉽게 할 수는 없네요? 그러면 음, 이거를 진짜. 사용하시는 분이 조금 음. 더 세게 하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? 아, 이거는 자동 양악기인데요. 네. 이거는 그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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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자동양압기 반대라기 네. 보다 이제 그 고정형 양압기는 네. 수면담 검사를 또한번 해요 그래서 양압기를 쓰고 수면 검사를 해서 어느 정도 어, 압력일 때이 음. 어, 사람은 괜찮겠다 싶으면 거기 뭐 압력을 뭐 10을 하든 8을 하든 11을 하든 그렇게 딱 설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자동양압기는 기본적으로 고정도 되고 음. 자동도 되고 아. 자동은 그냥 아니 고정은 자동은 안되고 그래서 가격체가좀 있겠죠. 좀 오토와 스틱의 차이니까 아, 아 그런 차이군요. 그러면 은 네. 고정으로 되어 있는게 조금 가격이 저렴하겠네요. 그런데 네. 어, 전에는 어, 200만원대 중 초중반 음. 고정형 음. 그 다음에 200만원대 후반대가 이제 자동형 그렇게 음.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보험이 되면서 뭐 18,000원이냐 뭐 19,800원이냐 뭐 그런 차이니까 실질적으로 본인은 큰, 크게 뭐 느끼지 못하죠.